일인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뭘 했냐면은 맨 처음에는 치아 교정 그다음에 턱 교정 이런 그 뭐이가리뭐 이런 쪽에 그런 구강에 들어가는 장치를 제작하는 이제 교형 전문 이제 그런 기공을 하는 일을 시작했고요. 그런데 쭉 하다가 아 2000... (2000년대) 초반 그 무렵에 저희 어머니의 수면 무호흡증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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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장, 보건복지부 장관, 중소기업 장관, 그 다음에, 여기 이제 국무총리, 어, 아, 표창까지 받았는데 이제 그, 대통령상이 나왔잖아요. 대통령상은, 아, 매출이 많아야 되더라고요. <웃음> 매출을 기여, 그, 매출이 많거나 직원을 많이 채용하거나. 근데 아직 회사가 쪼매 갔고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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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정말, 그, 문제를 갖게 됐죠. 제대로 안 마르고, 막, 그, 그러면은, 기분도 안 좋고, 이게 느낌이 별로잖아요. 그처럼, 아침에 일어났을 때, 아, 밤새, 아주 잘, 음, 세탁된, 몸, 빨래처럼 내 몸이, 정말,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, 그게. 그래서, 예를 들자면, 빨래감을 그냥 물에다 담궜다가 그냥 탈수해서 입는 것처럼 우리 몸이 굉장히 어, 무겁고 힘들죠.